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택와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집에 관한 이야기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택시장과 주거 문화의 변화 6가지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 산업계와 공공, 보건, 의료, 교육, 금융 등 사회 전반에 준 파장이 엄청날 정도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 간의 접촉은 급감했고 이로 인하여 항공업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운송, 여행, 서비스 등의 업종이 차례로 흔들렸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출근을 자제하는 바람에 시내의 상권이 무너졌고 상공인들은 매출 제로란 전대미문에 쓰라진 경험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계약 연기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농가가 타격을 받고 있고 병원이 코로나1 9의 총력을 기울이는 사이에 위중한 환자들은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종교 활동도 중지되고 지자체에서 벌어지던 각종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으며 최근 어렵게 개막한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는 사상 초유의 무관중 경기라는 기록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는 사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조금씩 원상회복을 하기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앞다퉈 여러가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한마디로 언컨택트입니다. 즉 집단적으로 모여 살다 보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보편화되면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화상회의 등의 각광을 받고 있고 비대면 관련한 IT 서비스, 원격의료, 헬스케어, 스마트 오피스, 이커머스 e 등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은 이제까지는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젊은 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반강제적으로 언택트 문화를 접하게 된 40, 50대 또는 그 이후 세대에서도 관련 소비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에서 출발한 비대면 서비스의 편의성을 경험하면서 자발적인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원격 진료,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등 언택트 사회로 가기 위한 기술적 변화가 사회 저항이 컸지만 이제는 코로나19가 바로 이러한 시대변화의촉매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요즘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건축 전문가로서 그리고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코로나19 이후 주거 문화와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하여 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할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직주 근접형 주거 문화 쇠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적으로 직장과 주거시설을 근접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에 몰려 살았습니다. 그것은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면서 직장인들이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삶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인데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가 요구됨에 따라 복잡한 도시에 몰살 수도 없고 이러한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공동주택보다는 개별적인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는 공동출입구, 복도, 공동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몰려 사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보다는 개별적인 주거 형태인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또는 소수세대가 사는 다세대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을 선호하는 추세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기간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감염된 사례까지 발생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거나 대화가 이루어질 때 감염된 사례까지 발생해서 공동주택은 질병감염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재택근무에 적합한 주거 형태가 등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재택근무는 교통이나 출퇴근 시간 전략 등의 장점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코로나19가 이를 더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이 재택근무를 위한 각종 IT 서비스나 재택근무 환경이 가능한 주거 형태가 등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주택이 단순한 취사나 취침 등 주거 기능만을 충족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등을 위한 다양한 기계를 갖춘 공간을 갖춘 집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네번째로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주거 형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대신 집에서만 지내야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일이 없어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했죠. 출근이나 등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쇼핑이나 외식조차도 하지 못한 채 온종일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된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할 일이 없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생활에 대응할 수 있는 집에서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공간 예를 들자면 마당의 정원에서 꽃과 나무 등 화초를 기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듣는 공간을 갖춘 집이 필요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 다섯 번째로 주거 환경이 좋은 위치의 집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답답하고 공기가 나쁜 대도시보다는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 사는 것이 삶의 질이나 건강, 자녀 교육 등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스라든지 메르스, 특히 근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맑은 공기의 중요성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밀집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내는 것은 각종 질병이 창궐하는 원인이라는 것이 증명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는 주거 환경이 좋은 위치의 집을 찾는 요구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로 조리나 취사 및 운동 공간이 있는지 바로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언컨택트 생활은 외식 문화와 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외식이 잦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주방이나 관련 공간이 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는 추세가 강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방이나 다용도실 팬트리 공간 등과 각종 취사도구가 예전에 비하여 더 필요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동안은 운동을 위해서 헬스장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같이 한 공간에서 운동을 하던 것도 이제는 가급적이면 집에서 운동기구를 갖춰놓고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코로나19는 앞으로 우리들의 주거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집이 각광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도시나 시내에 위치한 집보다는 한가한 위치의 집이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등 개별주택 그리고 다양한 공간을 갖춘 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화초 가꾸기 등 다양한 취미생활이 가능하거나 운동기구를 갖춘 운동실, 음악실, 서재, 오디오룸 작업실 등을 갖춘 집을 선호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시내에 있는 답답한 아파트보다는 도시나 직장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도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특히 다락이 있는 상가주택의 주인집과 같은 주거 형태에 더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이러한 다양한 실을 갖춘 단독주택이나 이런 상가주택들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인터넷의 발달과 택배 서비스, 온라인 뱅킹, 모바일, 음식 배달 시스템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발달된 우리나라 상황이 더잘 어울릴 것이며 이번에 직접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을 경험해 보면서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은 많을 것도 없고 국가와 기업에서도 권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을 꺼리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잘만 된다면 그 복잡한 교통문제의 해결이라는 문제와 특히 지역적으로 인구를 분산하거나 이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또한 대도시나 특정 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값의 폭등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또 불가능한 여인 것도 아닌 것이죠. 자 지금까지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될 세상에 대하여 특히 집과 관련한 주거문화와 주택문제 등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 6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직주 근접형 주거문화가 쇠퇴할 것이다 또는 다음으로는 주택, 아, 공동주택보다는 개별적인 주택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재택근무에 적합한 주거 형태를 찾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는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할수 있는 주거 형태를 갖춘 집을, 어, 집이 각광받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주거 환경이 좋은 위치의 집. 다음으로는 조리나 취사 및 운동 공간을 갖춘 그러한 집이 더 각광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변화는 그렇게 생소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원격 진료 또는 주거 환경이 좋은 집 등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당연한 추세이기도 하였고 다만 근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직접 실감하거나 더 촉진시킨 계기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것은 시대적 요구가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이렇까지 변화하는 데는 당, 지금 당장보다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관련 IT 시스템의 발전과 원격 진료 서비스 등더 많은 발전이 요구되기는 하겠지만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등 특정 분야는 바로 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변화될 상황에 대해서 특히 집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또 왼쪽에 있는 추천하는 영상도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